프로를 처음 열었으니까 우선은 미디어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미디어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메뉴창에서 파일을 누르시고요 쭉 밑에 import 라고 되어 있죠 import를 누르시면 폴더가 뜨고 폴더에서 선택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프로젝트 창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더블클릭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는 폴더에서 바로 드래그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명대학교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미리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프로젝트 패널을 더블클릭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요 저는 만들어 놨던 달고나 라떼 라는 폴더를 가지고 올 거고요 가지고 오실 때는 폴더를 여시고 가지고 오시는 방법도 있지만 폴더째로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조심하실 점은 이 폴더 안에는 지금 mp4 그리고 mov의 동영상만 있는데요 혹시 뭐 한글 파일이나 파워포인트 파일 이 있으면 프리미어 프로는 그 파일들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저는 그대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를 누르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저는 지금 파일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임포트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네요 자 우선 지금 프로젝트 패널에 달고나 라떼 라는 폴더가 그대로 들어왔고요 고전적인 편집 용어는 이 폴더를 빈 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필름을 담아놓는 깡통을 빈 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빈 안에 파일이 또 들어있겠죠 그래서 뭐좀 정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빈을 통해서 파일을 또 관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우선은, 저는 지금 달고나라 때에 달한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지금 파일 중에 좀, 필요 없는 파일이 있어요. 지금, 부산대교 파일들이 지금 보이네요. 곳곳에. 이 파일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울 거예요. 어, 지우실 때는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바 혹은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사라집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지웠다고 해서, 내 컴퓨터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리미어 프로에 파일을 가져고 왔었을 때 원본 파일을 지우며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보실 수가 없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가상의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원본은 항상 어떤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본은 경로가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 나중에 프리미어 프로가 찾기 힘든 경우가 생깁니다. 가급적이면 같은 파일 안에 프로젝트 파일 그리고 소스 파일을 저장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발을 잡고 아래 위로 하면 숨어져 있는 파일들 볼수 있는데 어, 저는 지금 파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는데 어려움이 없고요자 그리고 제가 지금 파일들이 어떻게 촬영되는지 보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를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왔다 갔다 나 갔다 하면 어, 지금 우유를 붓은 장면이네요 우유를 장면 그리고 지금은 섞는 장면 어, 이런 장면들을 미리 볼수 있는데 이 기능을 우리가 스키밍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하나 다 플레이를 해서 봤었지만 지금은 이 스키밍 기능을 통해서 편하게 볼수 있고요 어, 이 클립들이 선택이 되면 이 스키밍 기능이 적용되지 않아요 선택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단축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정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정방향 재생은 키보드 단축키 L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정지는 K 역방향 재생은 j 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파일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썸네일로 보면 밑을 보려면 너무 많이 아래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 밑에 보시면 리스트보기라고 나와요. 리스트보기라고 나오죠. 이 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폴더에서도 자세히 보기와 같은 그런 파일들이에요. 지금 파일들을 보시면 전부 다 29.98 프레임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0프레임인 것도 있고요. 29.98 프레임도 있어요. 이는 디지털로 작업하면 생기는 조그만한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쉽게 30프레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 프로젝트에 있는 소스를 순서를 배열하고 그리고 필요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 과정을 우리는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자, 컷 편집의 실제 작업들은 전부 다 우측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진행이 되죠. 하지만 지금 썸네일만 보고 이 영상이 잘 찍혔는지 혹은 잘못 찍혔는지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소스들을 위쪽 소스 모니터로 가지고 올 겁니다. 네, 소스 모니터로 가져오는 방법은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어,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지금 위쪽에 소스 모니터 패널에 어, 테두리가 생기면서 선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은 총 8초 21프레임입니다. 우리가 뭐 8분 21초로 안 읽죠.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가 꼭 알아야 될필수지식에서 배웠듯이 프레임으로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중간은 3초 7프레임입니다. 3초 7프레임이고요. 지금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인디케이터 혹은 플레이 헤드라고 하고요. 여기에 중간에 있는 이 점을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와 같이 영상이 플레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아까 우리 배웠듯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되고요. 한번더 누르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L 버튼은 정방향 재생, K는 정지, 또 J는 역방향 재생입니다. 거꾸로 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정지. 그리고 빨리 보시려면 지금 클립은 짧아서 금방 볼수 있지만 L버튼을 빨리 두번 누르시면 돼요. 그럼 두 배속 이걸 세번 누르면요. 어, 세 배속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네 배속입니다. 2 곱하기는 4죠. 자 그래서 이 소스들을 이제 타임라인에 배치하는 작업들을 해볼 건데요. 어, 타임라인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퀀스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타임라인에 노시퀀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거죠. 지금 이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일을 누르시고요 U 그 다음에 시퀀스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는 Ctrl N 입니다 어, 아니면 지금 프로젝트 하단에 지금 폴더 모양의 빔 모양이 보이시죠 여기 있는 빔 모양 오른쪽에 약간 종이가 접힌 것처럼 생긴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U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색의 도화지를 만들 때도 사용하는 단추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 U 아이템을 클릭을 한번 해 보시면 위쪽에 시퀀스라고 보이죠. 자, 시퀀스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퀀스를 열면 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세팅 값이 있는데. 책마다 세팅 값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설명이 다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중에서 어, 오른쪽에 있는 글들을 이제 우리는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R이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1080P 누르셔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19.97입니다. 1 9 9 7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세팅 값이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때 배웠던 어, 29.97프레임, 30프레임이죠. 그리고 바로사이즈 세로사이즈 이와 같고요뭐 어, 다른 세팅값들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퀀스 이름은 달고나라떼 1차편 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 하셨으면 OK 해주시면 됩니다. 자 OK 해주시면 아까 없었던 이와 같은 창이 뜨죠. 음, 이와 같은 창이 뜨고요 위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비디오 트랙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오디오 트랙이라고 합니다 지금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인사하는 장면을 가져올게요 인사하는 장면을 드래그해서 어, 지금 소스창에서 바로 가져오는 것도 가능한데 경고창이 하나 뜨죠 이 경고창은 시퀀스 세팅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클립 세팅에 맞게 바꿀 것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혹시 나는 시퀀스 세팅이 조금 자신이 없다 싶으신 분들은 기준이 되는 소스를 통해서 어, 세팅 값을 바꿔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어, 체인지 시퀀스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음, 그러면 이와 같이 영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타임라인에서도 플레이 앤스 a 플레이 앤스 p 이 되고요. 그리고 또 똑같이 클립을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상을 한번 잘라볼 건데요. 사실은 저는 처음 영상 배울 때 여기서 자르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커서를 잡고 쭉 당기고 좀 잘못된 편집법이에요. 그래서, 음, 우리가 위쪽에서 먼저 세팅을 하고요. 인점, 아웃점 잡고 편집하는 방법입니 그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파일을 안 가져오고 영상 편집을 진행해 봤습니다.